제일 처음 화면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F7을 누릅니다. 편집 용지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20이고 머릿말과꼬리말이 10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그리고 상단의 쪽을 누르시고 단에서 글자 말고 글자 위에 그림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리고 2를 해주시고 구분선 넣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설정 쪽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하시고 선 종류는 이중실선 굵기는 0.5 모두를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쪽 기준과 상하좌우 5는 그대로 기본값을 쓰시면 됩니다. 설정 글 상자는 Ctrl-Mb를 누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줍니다.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너비는 120, 높이는 11,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 가로 종이의 가운데 0, 세로 종이 위 19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여백 캡션에서 바깥 여백을 아래쪽 오를 주겠습니다. 선에서 실선 0.4로 해주시고 채우기에서 면색,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한갈 80% 밝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버그 때문에 말풍선이 처음에는 뜨지 않기 때문에 말풍선이 뜨지 않을 때는 그냥 한번 아무 색깔이나 클릭하시고 다시 열어주시면 말풍선이 뜹니다. 설정 제목을 블럭 씌워주시고, 블럭 씌우실 때는 다른 곳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ESC를 눌러서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15, 엔터를 쳐야 글자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글꼴은 궁서체를 하겠습니다. 기음만 누르시면 지금은 한컴 글꼴이라서 궁서체가 없죠. 모든 글꼴을 선택하시면 궁서체가 나오게 됩니다. 장평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을 하셔도 되고 Alt, L을 누르셔도 됩니다. 장평 110을 주시고 자가는 5를 주겠습니다. 진하게 글자 색은 빨강을 주겠습니다. 테마 색상에서 피스를 선택하시고 빨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클릭해서 글자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점을 찍어 주시고 엔터 한 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더 칩니다. 다시 엔터를 치시고 스페이스바를 두칸 띄우지 마시고 그냥 글자를 붙여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고 바로 미국은 하고 치시면 됩니다. 했다까지 적어주시고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다시 한 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더 칩니다. 그리고 문자표는 컨트롤 F10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F10 문자표에서 똑같은 문자를 넣어주시고 다시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표를 만드실 때는 Ctrl Nt를 쓰시면 됩니다. 줄은 여섯 줄, 칸은 다섯 칸을 하시고, 글자처럼 시급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구분을 적어주시고, 2017년, 2018년까지만 적어주시고, 값이 두 개가 있으면 차이 값을 컴퓨터가 인지하기 때문에, 블럭을 씌워서 키보드에 A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두 값의 차이 값만큼 채워집니다. 11.36까지 입력해 주시고 표의 테두리에 가져다 대면 흰색 카살표 모양이 됩니다. 더블 클릭, 여백 캡션에서 캡션의 위치를 위를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 표 1을 블럭 씌워서 단위 조원을 적어줍니다. 표 아래쪽을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한번더 쳐서 한 줄을 띄워줍니다. 다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마시고 현재 라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쭉 입력해 주시고 따라서도 스페이스바로 띄우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를 한 번, 두번 쳐서 한 줄을 띄워주시고 작성자 콜론 한칸 띄우시고 이제 여기는 누름 틀인데 누름 틀일 때는 입력에 개체에서 필드 입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c t r l K1을 쓰셔도 됩니다.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은 지시사항을 보시고 이름, 영문, 한칸 띄우고 직책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가로 안에 적고 한칸 띄우고 직책을 적으라는 뜻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넣기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일 때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어를 적으실 때는 소문자로 해두시고 시프트만 눌러서 Shift-W 대문자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쓰시고 시프트 y 나머지는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바깥쪽을 누르시고 엔터 콜론, 엔터 쳐주시고 대괄호를 닫고 이제 내용 입력이 끝났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블럭을 씌워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 1번부터 3번까지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4번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까만색 범위를 문단이라고 합니다. 범위를 씌워버리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를 씌우고 서식의 하살표를 누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 전체 중에 어디든 커서가 깜빡이게 하시고 서식 하살표에서 문단 차크저장식 세줄, 글꼴은 도둠체, 면색은 주황, 오피스를 선택하시고 주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문과의 간격은 4를 해주시고 설정, 우 안쪽에서 그러니까 주황색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I자가 되죠. 이때 드래그 하시면 블럭 설정이 됩니다. 글자 색을 오피스로 바꿔주시고 파랑을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블럭 설정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스타일 더하기를 누르시고 스타일 이름은 소제목 스타일 종류는 문단이 맞죠. 글머리표 문단번호를 선택해주시고 문단번호를 선택해주시고 1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첫번째 번호를 선택하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누르시고 글자 크기는 11, 2 기읍을 누르시면 굴림체가 나옵니다. 진하게 설정 추가를 누르시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아래쪽에도 똑같이 적용해 주겠습니다. 블럭을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스타일 소제목을 선택하시고 설정 표제목을 주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스타일 더하기를 누르시고 스타일 이름은 표제목, 스타일 종류는 문단이 맞죠? 가운데 정렬은 문단 모양에서 할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설정, 글자 모양에서 글자 크기는 12, 궁서체 더블 클릭해서 기응만 누르시면 궁서체가 보입니다. 상평은 95, 자가는 마이너스 2, 진하게 해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추가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입력을 누르시고 그림, Ctrl-N-I를 하셔도 됩니다. 상단에 그림을 클릭하시고 C 드라이브에서 WP를 선택합니다. 농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에 포함이 기본값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열기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이 문단의 어디 위치에서든 드래그 해주시고 더블클릭 너비는 25 높이도 25를 해주시고 어울림 가로 단의 왼쪽에 0을 해주시고 문단 위 0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여백 캡션에서 바깥 여백을 오른쪽 위쪽 아래쪽을 1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각주는 원하는 자리를 클릭해 주시고 Ctrl N N을 누르시면 됩니다. 블럭을 씌워주시고 글꼴에 위음을 적어주겠습니다. 맑은고디, rpt, 아라비아 숫자는 기본값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모양이면 번호 모양을 눌러서 원하시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를 해주시고 표의 너비는 기본값이 자동으로 79이기 때문에 78과 8 4의 값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제 높이는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한번 해주시면 자동으로 33.13이 되기 때문에 33과 34 사이의 값이 설정이 됩니다. 모든 셀 안쪽 여백을 왼쪽 오른쪽 2mm를 주겠습니다. 블럭을 씌우시고 키보드 자판에 P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를 선택하시고 모든 셀의 한 여백을 왼쪽 오른쪽을 2를 해주시고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행의 행 높이를 갖게는 h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h를 눌러도 화면에 변화는 없습니다. 테두리 선을 바꾸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L을 눌러주시고 선의 굵기는 0.4를 하시고 바깥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설정 다시 L을 눌러주시고 선 없은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하시고 설정 제목 아래와 평균 위쪽을 범위 씌우시고, l 이중 실선 굵기는 0.4 위와 아래를 선택하시고 설정, 제목행을 블럭 씌워주시고, c를 눌러주시고, 색에서 면세, 오피스를 선택하시고, 노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설정 글자 모양은 굴림체이기 때문에 기흥만 누르시면 됩니다. 진하게 글자색은 파랑을 해 주겠습니다. 평균행을 블럭 씌워주시고 C, 색에서 면색, 오피스 선택해주시고 파라 50% 밝기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설정 진하게 해주시고 전체를 블럭 씌워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숫자 값부터 평균의 공백까지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블럭 계산 시 블럭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I자 모양이 나오면 클릭 서서가 깜빡일 때 가운데 정렬, 캡션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9분부터 2020년에 스위스 각까지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차트에서 가로막대형의 묶은 가로막대형을 선택하시고 숫자값에 문제가 없다면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기본에서 너비를 80, 높이를 80 크기 고정을 체크해 주시고 본문가에 배치해서 자리 차지 가로 단의 가운데 0, 세로, 문단 위 0을 해 주시고 바깥 여백은 아래쪽을 8을 주겠습니다. 설정을 해주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제목 편집 글자의 크기는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예전 버전에서는 글자 크기가 전부 변경됐어야 됐는데 2020에서는 글자가 기본값이 10이기 때문에 그냥 변경 없이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누름틀은 이미 작업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하이퍼링크를 주겠습니다. 원문으로를 블럭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웹주소를 선택하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쪽번호를 주겠습니다. Ctrl-NP를 누르셔도 되고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오류가 생겼을 때 수정하기 좋게 하려면 커서의 위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만들지 마시고 한 줄이 비어 있는 곳을 선택해서 만드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빈 줄을 클릭한 상태에서 Ctrl MP. 가운데 아래, 로마 소문자, 줄표 넣기, 시작번호는 4로 하겠습니다. 넣기. 커서가 빈줄에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컨트롤 N H 머릿말이 선택된 상태에서 만들기 글자를 적어주시고 블럭을 씌워서 궁서체 클릭하시고 기읍 궁서체 글자 크기는 10 진하게 글자 색은 빨강을 주겠습니다. 오피스에서 빨강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끝났으면 닫기 다시 Ctrl N H 이번에는 꼬린말을 선택해 주시고 만들기 블럭을 씌워주시고 중을 적어주겠습니다. 중고디 CPT 진하게 글자 색은 주황 50% 어둡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 본문의 내용이 안으로 툭한 들어간 느낌이 나기 때문에 블럭을 씌우고 작업하셔도 되고 커서가 이 까만 블럭 중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문단모양 들여쓰기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현재도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씌워서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설정을 해주시면 현재와 따라서가 스페이스바 두칸 띄운 것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채점기를 실행해주시고 채점하기에서 문서의 WP를 더블클릭해주시고 오류가 없다면 지금처럼 패점 합격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오타가 하나라도 있다면 저장, 채점하기에서 문서에 WP 이제 띄워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6점이 감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틀리지 않도록 오타 없이 모두 완벽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저장하시고 채점하기를 눌렀을 때 점수가 100점이 나오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